한지민의 비하인드 비슷한데? 어, 심지어 더운, 것 같아요. 어, 더운, 더운, 더운 거 같아. 너 많이 더운데에 더운 땅올린다맥 먹어. 시하게더 더워지는 아더 더워. <웃음> 그래? 아이고. 같이 걸려야지 아니야. 나... 올빼기. 네, 요르트로 인상이 는지 신난다. 들어네 여기는? 네, 설명해 주시 용궁사. 뭐죠? 맞아요. 해동 해동이. 아, 부산의 해동 용궁사 바다에 있는 유일한 절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이게 집이 지상. 날... <웃음> 안 아, 픈척하지 마세요, 어? 자, 진짜. 짠 나... 나비치. 짠나비나비가원숭인거알지알 <웃음> <웃음> 아, 몰라. 압니다. 비지한가지더는 우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와, 이꽃추봐이고봐바 <웃음> <꽃좀> <목소리가> <목소리가> 되게 신기하다, 무이 이거 봤어? 이진아어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언니 이거 봤어? <목소리가> 이거 이거 봤어? 이 무늬가 너무 신기 이거 봤어? 이거 데어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거 이거 가 앞으로 아, 한명 아, 이렇게 내리면 그렇지. 어, 어 누구안 보여? 아, 됐다. 이 절이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만 나오는 거 맞지? 절이 안 나와. 어, 진짜 도망 오세요 아, 야, 다 떨어지는 야, 거 아, 아니야? 어, 무서워! <웃음> 너무 <웃음> 웃겨. <웃음> 어 행운의 등전 좀 넣고 싶다. 이거 봐, 주걱상들과, 되게 가 북상대가. 제일 잘했다. 상대가동전대가 북상대가. 북상대가. 북상대가. 북상대가. 북상대가. 가 북상대가. 북상대 한지민의 비하인드 바깥어, 바깥어. 바깥어. 어디서 소원 비는 거야? 들어주실까? 대답을 안 해주세요, 감독님. 용궁에 있는 저녀석 자라 법당 은이 위에 천일기도 하던 중에 은이녀 꿈에 큰용석 법을 보았네. 다음 날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목소리도> 여기 밤이 오는게 예쁠 것같아 아, 아, 조그만 인자 어? 고정을 시켜놓는다고 생각성 끝이 공이야 공. 이거 봐. 얘네가 새로 올라. 관심 없겠너 이거. <웃음> 이거 봐. 이거 봐. 애기들 이거 좋다. 그래? 이걸로 하는 건가? 이렇게 나, 그렇지? 이렇게 하면 승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 아, 배불러. 그냥 거기 일어 Robbie, LEA в 와. precis 어 u a l c 엄마, 어머, 언니, 언니. <웃음> <웃음> <웃음> 나 그래서 저 돌에 얹었어있 그럼, 그럼 정은 한번 없어? 아, 미안해 가그 바꿔줄게 아니야 정이못낼 거잖아 못낼 거잖아 <웃음> 울멩이를 <왜> 고 <샀냐고. 웃음>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거 대본 적 귀 어? 여기서 한번 앉아봐야 되는 말이지. 짠, 사임 찍어주세요. 바크는 응. 먹어까 안녕하세요. 메뉴 아, 그냥 먹어도 되죠?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뭐 먹지? 뭐가 맛있 너무 배우 배 아, 아, 아, 응, 너무 배워 너무 지 않나? 그냥 처음에 그냥 이다이 가세요. <웃음> 가보세요. <다뇨겨>? <웃음> 가보세요. <웃음> <웃음> <웃음> 시원없어, 응. 먹어. 먹어. 안 매워야. 이렇게 하지마어디갔어 하지 <웃음> 어떻게 지안 <웃음> <났어? 웃음> <어떻게 웃음> <났어>? 나와 좀더녹안 <웃음> <웃음> 나와, 안나 조금만 했었는데 지거 바꿀까? 이거 잘 찍으시는데 한지민의 비하인드